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역할이 자그마하게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어, 두 글자만 크게 외쳐주면 작은 소리로 크게 외쳐주시면 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해주실 거죠? 네. 땅파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시작! 땅파 땅파 땅파 땅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홍대 분위기 원래 이렇습니다. 네. 한곡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 놀이터 앞을 지나가는데 한 소년 시소 앞에 앉아서 두리번 두리번 어제 놀이터 앞을 지나가는데 그 소년 시소 앞에 앉아서 두리번 두리번 어이 소년 뭘 그렇게 찾고 있어 그 소년 오늘도 땅을 판다 내일도 땅을 판다 하루하루 사는 게 놀이터 시소 앞에 죽으려 땅을 파는 것 같다 나도 한때는 허리를 쭉 펴고 저 높은 하늘을 보았지 어우 저시퍼런 하늘 어제도 보고 그제도 보았지 근데 동전 한입 떨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오늘도 땅을 판다 내일도 땅을 판다 하루하루 사는 게 놀이터 시도 앞에 죽으려 땅을 파는 것 같다 아이. 어. 어 나도 한때 허리를 쭉 펴고 저 넓은 파도를 보았지 어. 저 시퍼런 바다 어제도 보고 그제도 봤는데 동전 한 입이 쓸려오지도 않더라 그래서 오늘도 땅을 파다 개렇게 죽으려다 늘 파는 것았다아 시 도와 배추 그려땅을타는것같은 세상에 산다. <웃음> <웃음> 감사 합니다.